안녕하세요. 레터플로우입니다.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이제 조금씩 서늘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? 저는 꾸준히 곡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싱글앨범 꿈만 같은 거리라는 곡이 8월 29일 오후 6시에 발매됩니다. 음원 공개에 앞서 짧게 한 소절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꿈을 꾸는 것 같아 모든 순간이 어두운 밤 하늘도 다 너로 가득해 매일 같은 풍경도 지루했던 하루도 내가 옆에 있어 다 꿈만 같은 거내 모든 순간들이 너인 거